오이 오이 왜출라래추래왜일라행권을쓸래이거라 응. 왜냐라래 오냐. 라래왜 추라래? 왜 추라래? 왜 추라래? 왜 추라래? 왜추라 뭐야 저거? 존나 웃기네? 와, 야너 목소리 왜그래? 이게 뭐 걸렸어? 뭐냐? 뭐냐? 우와 이거 뭐야? 이거 그 치명수잖아? 이런 거는? 헐 뭐야 이거? 짱 신기하다! 아 근데 여기 복숭아네! 아씨 x 이 이거 그거 아니야 그 거식이 뭐냐? 노란색 국화네요 그쵸? 렇 어? 이걸 이대로 푸면은? 와! 와, 대박, 대박! 와, 대박! 쩔어! 아, 모종이네, 이러면은? 아, 근데 약간 이거를 하면은 채취를 할 수가 있었어. 오, 대박, 대박! 착용하기! 와, 여러분, 저 이게 더잘 어울리잖아요? 오저 개구리 뭐야? 존나 웃기네? 에스메랄드 레게.. 레게노라고? 왜? 비 인기 주민이에요? 비 인기 주민이라고? 씨.. <웃음> 뒤에서 일티어라고 존나 웃기네 진짜? 왜 그.. 비 인기 주민인 거야 왜? 그러면은? 왜인 거예요? 성격이 들어온가? 에스메랄드 보면 두께시 하던 그 캐릭터 생각난다고? 하이하이 막, 진짜, 하도 개신 같은 새끼가 많아가지고, 얘 정도면 그냥 개구리구나 싶은데, 쪽, 아, 비호감. 쪽이라면 비호감. 님좀비켜주시겠어요 이제 가자! 네, 누르 가자! <웃음> 우악 음, 아, 그가게 콩돌이랑 밤돌이 주는 거야? 근데 콩돌이랑 밤돌이가 바지 사장이고 너가 악덕 없지, 그지? 응? 음? 새로운 애들 오나 보다. <목소리> 에세 3명이나? 잘 됐네. 야 진짜 에바다. 그러면 이거 가 목재 다 나한테 해오라 그럴 거 아니야. 와 진짜 사기꾼 새끼 진짜. 뭘 <목소리> 띵동이야 이미친놈아미동놈인가 아니 싫다는 대답은 왜 애초에 없는 건데. 아니 싫다는 대답이 없어. 야, 야, 야, 야 장난 아니야 진짜? 아니 나가시는 분은 없습니다. 뭐야 돌려줘요. 어 된다 된다 된다. 그죠? 여기로 하자. 어. 양에는 축생의 부하 직원입니까? 흐흐흑흐 근데 말하고 보고 하려다도 결제까지 올려야 이게 살이야 여기 완전 집도딱 아니에요? 음! 딱이다! 완전 딱인데요? 음, 딱이다 딱! 완전 딱 좋지 않아? 그죠? 딱 좋다! 음, 음 좋다! 완전 좋다 여기! 우리 집이랑 제일 가까운 데는 3번인거 같은데. 그러니까 태서 그거 마 가봐도 되는 거지, 지금은. 야. 예. 나섬 거기 갈래. 왜요출스 응. 얘 예, 목소리 이상해 아쟤 약간 펭귄인가? 어? 나쟤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? 우와! 헐 신기하게 생겼다 어? 좀 귀엽게 생겼는데요? 응 음. 음. 제발 제발 데리고 와달라고 <웃음> 귀엽네요 근데 진짜로 음. 꽁꽁 우리 서명아 예일 티어예요? 응 음, 양이 왔어 미야 <웃음> 진짜? <웃음> 그럼 그럼 어 천둥친다. <목소리> 아, 와 주는 거네? 그래, 그래. 이름 끝난 거예요? 이름 얘 우리 섬에 오는 거야? 그래서 딴 섬으로도 밍하는 거네. 아니 아니! 심 서나 걱정해달라 하자 친구 나 벌써였어 어? 나 바보? 아니 야나 눈댕이 밤탱이 됐잖아 에 진짜 얘가 눈썰미가 없네요 에휴. 미안나한데 체리 하나 줄까요? 어우 정말? 응! 음, 맞아맞아! 기다려봐, 이거 뭔가 다 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나 꺼내놓자! 음. 우이 리안아! 응! 다할말 있냐? 씨! 이거 먹을래? 뭐 채리 좋아하냐? 그치! 내가 맞단 거야. 어? 응? 아니 원신 옷이라고. 너 그거 보단 맞아? 응? 어 근데 좀 귀여운데요? 원신옷좀 구린데 귀엽다 그죠? 어 뚝딱이가 다 맞아 맞아. 뭐야 쟤 귀엽네 귀엽다 야 안녕 제스민 중국인가보다 귀엽다 그쵸 완전 귀엽네요 곰돌인가봐 응. 음. 음 그럼 그럼 음. 그럼 띵호아 <웃음> 띵호아 우리 손에 와볼래? 그치 그치 그래? 정말!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소설같네요 뭐이그치요 너굴샤핑 뭐야 거지 같은 거. 아 잠수복 살수 있구나. 아 잠수복 근데 색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? 잠수복 색깔 너무 구린데. 우리 엄마 등산복인데요. <웃음> 아 정말 예쁘다. 어. 장난 아니다. 보신 보는 눈이 안목이 장난 아니시네요. 네. 역시 어머님이 어 안목이 음. <웃음> 어 음.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안 되지. 아, 너블 공사? 뭐요, 이거? 저거 아직 제가 가구를 안 만들었거든요. <웃음> 가구를 한 개도 안 만들었습니다. 주민만 두명 예약해 놨어요. 중국곰이랑 크림이랑. 음. 주민도 안는데 가구 바로 만들었어요. 어, 누가 오는지를 알아야 애정을 담아서 만들 거 아니야. 어? 그렇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어? 저아다 알아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과연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? 어? 말버르신가 보다 놀아줘 우리 섬에 와볼래? 응 음. 아! 진짜! 그치? 아 너무 귀엽다 얘 얘 예, 먹고잖아요. 어, 이제 먹고만 남아있다 했어요. 저희, 처음에. 어, 주민들 티어가 있어요. 인기도에 따라 티어가 있어요. 와, 이거 진짜 완전 옆에서 찍은 것 같아. 헐! 방금 여러분 사진 찍은 거제 발젤리 나온 거 봤어요?